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키를 누르십시오. 새로운 맥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이 모델은 맥북 프로 고급형 15인치 2015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애플 로고에 불이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오죠 그렇네요 애플 아이디 로고인 확실히 15인치에 비해서 화면도 작고 컴팩트하네요 일단 지문을 이용하여 맥을 잠금 해제하거나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에 엄지 지금 마이그레이션인가? 이렇게 여기 원래 제가 쓰던 맥북 프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꽤 장시간 동안 했네요 오오오 신기해 약간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여기 바탕화면이랑 바탕화면에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랑 막 쓸데가 없는 것들 아무튼 지금 여기 맥북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약간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핸드폰은 분명 새 건데 이거를 데이터가 거의 이제 앱 배치까지 똑같이 옮겨지잖아요 애플의 경우에 배경화면까지 똑같이 옮겨지다 보니까 새 폰을 샀는데 새폰 같지 않은 그 느낌 있죠 딱 지금 그 느낌입니다 배경화면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 폴더들까지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돼서 들어갔네요. 참 대단해. 음. 그대로 파일을 가져오다 보니까 원래 이 저장 용량이 500GB짜리를 샀는데 반 정도가 찼어요. 반 정도가 아마 찬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파일을 다 옮겼는데 여기에 파이널 컷이 똑같이 벽제가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포토샵? 아 파이널 컷 프로 있다! 예스! 저는 컴퓨터를 이 컴퓨터를 새로 사면 여기다가 파이널 컷을 제가 또한 30만 원을 줘서 또 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파컷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허, 대박! 정말 대박 사건이다. 파이널 컷을 파이널 컷을 켰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전 맥북 프로에서 편집하던 그 내용이 편집하다 만그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깔아뒀던 자막, 이 효과들, 트랜지션들, 여기 업로드해 놓은 파일들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자막 노타 마른 것까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인정 저는 여기에 그냥 팝컷만 깔려도 솔직히 만족이었는데 팝컷에서 편집하던 파일까지 여기에서 다 들어가 있네요 와 진짜 소름끼친다 미쳤다 이래서 맥북을 이래서 애플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런 호환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전 어차피 지금 이전에도 맥북을 계속 썼었고 또 맥북을 샀고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애플 워치를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그 애플의 기계들이 하나에 다 연결이 돼서 진짜 전화가 와도 맥북에서 전화를 받고 페이스타임에 와도 맥북에서 받고 문자메시지도 맥북으로 그냥 바로 받고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맥북에서 바로 열어서 바로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저는 편리한 게 사진을 여기서 찍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안안 안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와이파이 문제거나 아니면 뭐 어쨌거나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아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즉 필요한 즉시 바로 보낼 수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서 솔직히 다른 삼성이나 이런 다른 체제의 노트북을 사는 게 너무 이제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집에 안 쓰는 삼성 노트북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진짜 블로그에 포스팅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이 옮기는 과정 자체가 그 삼성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다 무선으로 내가 공유하지 않아도 이미 다 공유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미 공유가 되기 전이라면은 바로 에어드랍처럼 쏴버리면 되니까 그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편리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이 파이널커프로 여기 이거 편집하다 망거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충격이다 제가 이거를 편집하다 말았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 진짜 갑자기 신기해서 멍 때리게 되네요 아무튼 이전에 쓰던 그 상태를 그대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는 없는 느낌이네요. 그냥 똑같은 느낌? 근데 일단 여기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버리겠으면 좀 프로그램 정리랑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은 지금 15랑 비교했을 때. 음, 비슷한데 더 선명하네요 확실히 비슷한데 조금 더 음, 색감이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얘는 약간 하얗게 뜨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음.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희, 희끄무레한 느낌이 전혀 없이 딱 색감 그대로로 내비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데 그냥 화면에서 눈으로만 봐도 이런 선 연결 같은 것도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이 언박싱을 했는데 언박싱하는 영상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언박싱할 때는 그냥 박스 여는 모습만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웃음> 그래서 조용하게 한번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제가 이 맥북 프로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편집할 때 얘를 주로 쓰거든요 많이? 근데 맥북 에어를 산 이유는 이 컴퓨터가 15인치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프로모델이 무겁고 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딱 독박이처럼 모셔놓고 쓰고 있는데 좀 가볍게 부담없이 갖고 나가서 한 30분 40분 작업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무거워서 갖고 나가려면 은 진짜 작정하고 갖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좀얘 처럼좀 가볍고 휴대성 좋은 애를 갖고 다니면서 좀 수시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질렀습니다. 이 친구를 요즘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또 프로 못지않게 잘 돌아가고 좋다고 하여서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벌써 출시가 거의 5년 차이잖아요. 2015년형을 위에는 2020년형이니까 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1테라짜리를 주문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쿠팡으로 주문을 하려다가 쿠팡에는 제일 용량이 큰게 500기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원래 이거 사용할 때도 1테라로 항상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적을 것 같은 거예요. 용량이. 그래가지고 1테라를 하려고 했으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면은 한달 뒤에 배송 예정이라고 뜨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참아보자 기다려 보자 라고 하다가 중간에 약간 포기를 하고 일주일, 일주일 안 되지? 한 닷새 만에 제가 포기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문을 취소하고 쿠팡에 있는 500기가짜리를 사게 되었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결국엔 제가 성질이 급해서 어, 용량을 포기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고요. 참... 대단하네요. <웃음> 아무튼 그렇고 오늘 영상은 언박싱을 여기까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